안녕하십니까 4월 19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지속된 가운데 상승 출발했는데요. 엔비디아가 h s b c 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영향으로 2% 이상 상승했으며 은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블러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원유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증가해 수요 기대가 있지만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1년 전보다 매출은 늘어났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소폭 상승에 그쳤네요. 개별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방향으로 나오긴 했지만 경기 침, 침체로 인한 실적 둔화는 증시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반등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많이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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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3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59만 7천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크게 하락한 마이너스 246만 4천 배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순이 0.8577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